어떤 비전을 가지고 희망이 인천의 발전을 약속하는지 들어 드겠습니다 여러분 지 환호해 주십시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김정인! 김정인! 김정인! 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꼭이신계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겠죠? 예! 이 경제 불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상 생활에 느낄 겁니다. 그왜 경제가 그렇게 불안해지느냐.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어왔어요?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우왕장 끌고 온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밑층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미, 미, 미래 통합당이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시정해서 여러분의 실생활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장례를 갖다가 보다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곳 여기 의왕가천에서 출마하신 우리 신계영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웃음> 4월 15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의 실정을 여러분들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신계용 인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문재인 정부 얘기합니다. 일자리, 어떤 일자리였습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요, 국민 세금 갖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일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지난 3년 동안 벌여왔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신계용을 찍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